양북매매란 시초가가 종가보다 무조건 낮다는 말입니다. 양북매매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북매매란 말 그대로 오늘 시초가가 제일 낮고 오늘 종가가 높다는 말입니다. 수급이 좋은 전일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그 대상을 선택하고 매매를 하면 수급 상황이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음봉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5% 남짓 수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장중매매를 하려고 하면 워낙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장중에는 대처하기가 매우 힘이 들게 됩니다. 전일상한가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들의 경우는 퀴리점상으로 시작을 하겠지요. 8시 50분 동시호가 때 주가가 수백만주 쌓여있다면 당연히 그날 당일시초가는 점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매수 주문을 넣으셨다면 체결되는 가격 또한 최고가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 불안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가가 이상급 등이 될 만큼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모를까 이런 종목을 잡는 것도 행운이신 겁니다. 점상으로 가는 종목을 잡았다면 점상에 걸맞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점상이 한번 정도 풀리고 대량 거래량이 두번 이상 터졌을 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수급이 두 번째로 좋은 종목의 경우는 시초가가 갭 상승 7%에서 10%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지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 매우 힘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일 상한가 치는 종목이 이 정도는 갭상승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이 가격도 못 지키고 주가가 음봉이 뜬다면 이 종목은 거의 장대 음봉이 뜬다는 것인데 양봉 매매가 안되겠지요. 당연히 손절매를 해야겠지요. 시초가가 장중 내내 2시간 정도 24%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 종목들은 대부분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면 아십니다. 전일 거래량 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주가가 크게 가 종목들은 주포가 거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수급이 가장 안좋은 종목들의 경우는 시초가 강보합에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잠깐 반짝 오른 다음 은봉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잠시 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대주주가 물량을 처분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전환사채 물량이 있다던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음봉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꼭 양봉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종가는 전일종가보다 약간 오른 정도에서 끝나거나 윗꼬리와밑꼬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봉 매매의 핵심은 시초가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내가 수익을 낼 확률이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수급이 좋은 상한가죽목의 경우 시초가 시작하고 잠깐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분봉으로 보시면서 아침에 분석한 개별증권 거래원 현황을 보시면서 주포의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포의 물량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면 주가는 필히 2분에서 3분 안에 1분봉으로 볼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초가 시작하고 1분에서 2분 정도 주가가 밀린다면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시초가 시작하고 잠깐 밀리는 일분에서 2분 사이에 매수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시는데 그 시간에 매수 주문 넣으려고 두르는 사이 주가는 이미 시초가 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시작하고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이 종목은 오르겠으나 하고 매수를 동참하십니다. 그때가 시초가 대기 5% 이상 올랐을 때 매수에 동참하시게 되는 겁니다. 상한가에 갈 것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아래에서 받쳐주시니까 양북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5% 수익을 내시고 매도를 하셔도 괜찮고 홀딩을 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초보자들의 경우는 5% 정도 수익이 나시면 필히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양북매매의 핵심입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의 경우는 보통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매수와 매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안 좋은 매매 습관은 장중에 전일 시초가 보다 24% 이상 올랐을 때 매수에 동참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한가에 올라간다면 6남지 수익이 나신 것이지만 손절매는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5% 내지는 마이너스 7%에서 손절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장중에는 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상한가에 확실하게 안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상한가가 이번에서 3번 정도 풀렸을 때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가 양봉 매매보다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위험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양봉 매매의 손절매 타이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시초가 보다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정도에서 손절매를 하게 될 겁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백발백중으로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매를 계속하시면 양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90% 이상 매월 수익이 나십니다. 자본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거래량이 터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면 큰 부담은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급이 좋은 종목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한가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은 상한가 친 종목을 한 번에 동시에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본다는 말은 상한가 친 다음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매매를 하지 않은 종목일지라도 시세판을 통해서 쭉 보면은 어떤 종목은 시초가 시작한 지 10분만에 상한가로 가는 종목도 있고 일들거리는 종목도 있고 일단 10분만에 상한가로 가는 종목이 제일 수급이 좋겠지요. 물론 두 번째 상한가 치는 종목을 그날 매매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 종목이 수급이 매우 좋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날 매매를 할때그 종목은 상한가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할때 매수는 빨리 매도는 한 템포 죽여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좋다는 말은 꼭 상한가로 가지 않더라도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수급이 좋다는 말은 매수 주체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맹신하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주가가 오르면 확실하게 눌러서 박살을 내고 또 주가가 팡팡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차 랠리는 1차 고점대 가격을 충분히 돌파하고 그곳에서 약 50% 정도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에서 보면 크게 보이겠지만 주가가 상승한 그곳에서 출발하면 상한가 몇번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이상급 등 감리가 지정이 안들고 주가가 빌빌 거리면서 수급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1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의 이격을 염두에 두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될 시에는 일단 매도 후 추후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옆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이 종목이 매수 타이밍이구나 거의 정확히 압니다. 보통 초보자들의 경우는 잘알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커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보면 글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글을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제목을 따라두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대충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90%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추천, 매도 추천 등등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대부분의 애널들이 이 종목을 매수의 관점에서 보는지, 매도의 관점에서 보는지, 부합으로 보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관찰을 하면 매수매도 부합이 매일 바뀝니다. 애널들도 그걸로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는 분들이 그 정도도 못 맞추면 그게 어디 애널입니까 물론 매매실력도 좋고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글을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허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눈은 절정의 최고수들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과 애널들이 거의 같다고 생각되면 풀베팅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업무회에 갔다 오면 주가가 급락하여 많이 웃을 때도 많은데 역시 전업으로 나서야지 부업으로 하기에는 힘에 벅찰 때도 많지만 제가 말한 내용들이 실전에서 해보면 거의 정확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증명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은 거래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수급이 좀더 좋은 경우가 많고 좀더 안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열정과 집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들 잘때 차트 공부 더 하고 남들 웃음박스 앞에서 시시콜콜 웃고 있을 때 종목 분석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비록 지금 깡통을 여러 번 찼다고 할지라도, 매매 감각만 살아나면 2년이면 원금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시면서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